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코스트코에 갔는데 이게 참치 회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쉽게 먹을 만 할지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참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뱃살 같은 경우는 83,900원 뱃살하고 등살하고 합쳐 놓은 거는 77,9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조금 보게 되면 이제 뱃살이 들어있는 구성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보통 한 접시 자체가 5만원 초반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뱃살 부위도 있고 배꼽살 부위도 있고 이제 가맷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턱 밑에 있는 그살 부위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 참치가 크지 않다 보니까 기름기가 지방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에 갔던 여기 는 이제 콤보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섞어 놓은 거죠. 등살도 있고, 배꼽살도 있고, 뱃살도 있고, 중뱃살도 있고, 속살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가격이 이제 4만 원뭐중 후반, 아요 정도부터 해서 5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네, 과연 이제 어떤 거를 사서 먹어 볼까? 아, 이렇게 되는데 뱃살 쪽으로 어. 살까 싶어. 저기는 이제 콤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있는 이제 배꼽살이 들어간 거. 나는 지금 요게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요게. 음, 이게 그래도. 어, 이거 이제 뱃살 쪽하고. 네, 이제 뱃살은 아마... 보통 이제 5만 원에서 6만원고 사이 이 네, 네, 접시가 되어 있어요. 네, 등살이 안 들어있네요. 네, 담당하시는 분은 참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잘 대답을 못해주시더라고요. 뱃살만 먹으면 느끼해서. 에 아, 그럼 이쪽이에요. 콤보로 되겠습니다. 콤보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죠 이제 뱃살로 된 거하고 이제 콤보로 된 거하고는 가격이 한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구성이 접시마다 다 달라서 잘 골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부위가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골라야 되고 제가 이제 리뷰를 할 생각으로 이제 구입을 한 거라 네. 콤보로 이제 구매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더 나은 거 그나마 조금 여러가지 맛을 좀 보면서 이제 리뷰할 수 있도록 골고루 있는 걸로 고르는 거예요 여러가지 뱃살이 좀적어보 이거는 이제 이건 뱃이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이부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골랐어요. 네, 이걸로 이제 골라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갖고 올때 얼음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얼음 이렇게 따로 셀프로 할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두개 정도 같이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중량을 보게 되면은 656g에 단가는 7,790원. 가격은 이제 5만. 천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주 봤어요. 이제 행사를 하는 거를. 근데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선도는 괜찮아 보여요. 자,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건 눈다랑어입니다. 레몬 한쪽 들어있고, 이제 이 간장하고 와사비가 들어있는데 각각 3 개씩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한 접시를 한 3인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3인 이렇게 참치 이렇게 먹어보면 이거 3인분이라기보다한두 명이서 먹으면 될 정도일 어, 것 같아요. 한 600g이니까 이제 참치 같은 경우 는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양하게 들어있는 거 요거는 제가 한두 명이서 어, 먹으면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참치 먹을 때뭐 곁들여서 먹는 이제 반찬들 다들 비슷하죠. 이제 무순하고 이제 초생각. 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와사비 준비했고 근데 김 같은 경우는 집에 도시락 김밖에 없어서 저게 좀 살짝 차면서좀 뻗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장하고 간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각 부위별로 한번 먹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를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이게 부위가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등살 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살. 그래서 요거는 살짝 비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첫 번에 들어온 게 별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헷갈려요. 이게 중뱃살인지 등살인지 좀 이제 헷갈리는데 뭐 기름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 그냥. 그냥 그냥 그랬어요. 이게 등살인지 중뱃살인지 좀 헷갈리고 요거는 이제 배꼽살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들 아실거예요 식감 좋은걸로, 쫄깃쫄깃하면서 식감, 이게 이제 괜찮았습니다. 음, 이쪽건 괜찮은데, 이건 좀 비려. 부이부 a s e please. Please, p l e a 한 번도 없는데. s e p l 느 a s 기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 l 고래미 있어. 응. 식감은 좋은데. 응 식감은 괜찮은데. 뭐 이부인다가 이부인가. 이 응. 괜찮지. 응맛있다맛있 응, 무슨 부위지 이거는? 이제 김을 좀 싸가지고 해서. 이 정도로 기름기가 뱃살 쪽이 없으면은 아까 전에 뱃살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요거. 어, 뭐가 뱃살인데? 이제 이쪽에 근데 네, 기름기가 없다고? 응, 뱃살인데도 이게 참치가 작아서? 그럼 이거랑 이거랑 먹을까? 뭐 응. 이거 괜찮대. 이것도 괜찮을 거야. 이거 아주 안 맞아. 근데 단백하니. 이거 아까 생일 때 육고개 찍었네. 육고기. 육고기. 배쪽에 이제 끝에 이제 배꼽살이 있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나는 그냥 비싸다고 생각이 돼.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판매하는 한 5만원 정도에 있는 퀄리티 컬을 좀 이렇게 사진을 받아서 봤는데,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치 좀 전문적으로 한 데서 먹는 게더 낫지 않나. 이 가격대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코스트코에서 파는 참치 리뷰를 했는데 이 정도 기름기라고 한다면 그냥 뱃살만 따로 구매해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다시 또 구매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 참치 상태를 좀 보고 결정을 할때 것 오늘과 같은 크기의 그런 퀄리티라고 하면 구매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격 대비 썩 그렇게 맛이 좋다 이렇게 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무조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